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저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요일에 어머님과 남동생 내외 막내 누나 가족과 경주에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간만에 제가 연락을 하여 바람 쐬러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 착한 막내 누나가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너무 안돼 보여. 마음에서 눈물이 나서 누나에 대한 저의 다짐 처원에서 투자를 하는 저도 심기일전하고 또 지금 저희 가족사처럼 힘들거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다같이 힘내자는 기운도 풀어넣을겸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경사경사 가족사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일찍 아버님을 여의시고 위로 누나 4명 나 남동생 한명 그래서 이남사냐입니다. 저는 장남인데 위로 누나 4명이라 막내나 다름없지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시골에서 혼자 큰 아버지 밭 경작하면서 경작대가로 받은 쌀몇가마니로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님께 듣기로는 막내누나 낳고 나서 그날 바로 밭에 가서 일을 하셨다네요. 요즘 세상과는 너무 많이 차이나죠. 우리 제일 큰 누나는 자기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면서도 시집갈 때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 당시 집을 한채 어머님 앞으로 사주고 시집갔습니다. 정작 본인은 나이 40대 중반이 되도록 집도 한채 못사다가 최근 4년 전인가 집한채 겨우 샀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딸내미가 많이 아프네요. 평생 아프면서 살것 같은데 누나나 매형이나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걱정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매형이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인지 최근에 누나한테 당신이 주식 조금만 투자해보지? 라고 했다네요. 가장으로서 정말 넉넉치 않은 경제력으로 살림을 책임질 여니 답답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누나의 제일 큰 고민은 딸내미가 많이 아픈데 평생 갈것 같습니다. 둘째 누나도 제일 큰 누나와 함께 회사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어머님 집을 사주는데 함께 고생한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누나는 제가 정말 제일 마음적으로 기둥이 되고 믿음직하시며 성실하신 우리 매형을 만나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사실 큰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갖는 것 포기하고 매형의 큰형님 조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참 하느님도 무심하시지요. 정말 호인이신 우리 매형이신데 하나님은 아이 하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운명이겠지요. 우리 셋째 누나는 경제적으로는 좀 삽니다. 매형이 대기업체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부류의 대기업체에 다녀 월급 잘 나오고 월급쟁이 치고는 조금 모은 것 같습니다. 월급이 많아서 돈을 모았다기보다 매형이나 누나나 엄청 절약하는 것 같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반찬 두개 이상 안 올린다나 어쩐대나 저는 참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 누나나 매형이나 둘다 부부가 닮아서 그렇게 사는 값습니다. 매형이 좀더 심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누나. 그래도 제 대학 공부할 때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 힘드시다고. 저한테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도와준 누나입니다. 참 착하죠. 그런데 대구에서만 살다가 시집가서 서울 쪽에 살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는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나와 통화하면 제일 목소리 좋습니다. 일부러 제가 웃기려고 농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예전과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네요. 타지에서 외로워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께 매일 전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 누나는 남들이 볼때 정말 마음 및 성격 제일 좋았다는 우리 누나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숨기고 지금까지 직장 한번 가지지 않은 우리 매형을 만나 제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매형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매형을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늦게 미워했습니다 최근에 한 가장으로서 어떻게 아이와 아내를 방치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매형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 모르존 나이를 더 먹으면 매형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시고 가정에 충실하실지 우리 누나도 이혼은 아니지만 매형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어른들이 상결례 때부터 결혼을 반대했는데 우리 누나가 남자의 유혹에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나도 결혼 안 하려고 다른 누나 집에 가 있고 그랬는데 남자가 워낙 끈질기게 매달려서 우리 누나 결국 결혼했는데 참 그때 그만뒀어야 했나? 그래도 매형은 어머님께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와서는 제 처남대학 공부를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하신 분인데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리고 저는 간단히 고등학교 때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하고 음악을 잠시 공부하고 여차저차 하여 다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다니고 고시 공부를 좀 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주식으로 번돈 선물로 다 날려보고 다시 재기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현재의 자리까지 오고 저도 젊어서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산전수전 공중전의 경험을 하였죠. 그리고 우리 막내 남동생. 이놈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면서 1학년 때 처음 시험쳐서 아마 반에서 거의 꼴등에서 3등 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켜. 그 다음 시험에서 반에서 10등인가 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은 물론이거니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랬죠.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제가 새벽까지 공부를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생활하다 보니 아이가 반항심이 생기는 사춘기 시절인 중학교 2학년 후반 들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난폭해지고 심한 사춘기를 겪더니 결국은 겨우 입학한 인문계 고등학교도 적성에 안 맞다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 여차저차 하면서 살다가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동생한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형제애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저는 지금도 동생한테 마음적으로 죄인으로 삽니다. 그래도 이놈 자기보다 거의 10살인가 어린 착한 재수씨를 만나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공부 중단하고 했을 때는 정말 나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했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아들한 놈이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저는 저희 조카들 중에서 이놈이 제일 귀엽습니다. 정말 노는 것이 웃깁니다. 저희 집아이한 놈과 이놈을 확 바꾸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코미디 보는 기분으로 살것 같아서요. 이게 저희 가족사입니다. 참 부끄럽죠. 어느 한 집이 평탄하게 사는 집이 없는 것 같죠. 저도 가끔 한 번씩 우리 가족사를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정가정마다 걱정거리를 하나씩 다 안겨주실까 할 정도로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저희들 가정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사촌 형제들 집안에도 거의 전부 다가 저희 집 못지 않은 한두 가지의 큰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과거는 저희가 그래도 저희 사촌들 집안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제일 못한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걱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집안은 남자 자식들이 투자를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부모님 재산까지 경매에 들어가고 부모님이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신 집안도 있는 것 같고 주식 펀드 열풍 때 소비어 투자를 함부로 하다가 신용불량에다가 나이 40에서 50인데도 결혼은 안 하고 부모님께 큰 짐이 되는 자식들도 있고 등등등 한 가정마다 큰 고민거리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걱정거리가 다 있겠죠. 그래서 인생인가요? 하여튼 부끄럽지만 이렇게 저희 가족사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가족에 대한 숨김없는 오픈과 이 오픈을 통해 제가 나름대로 다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대동소의하기 어려움을 겪는 가정사를 가지신 분들께 다같이 열심히 살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자는 다짐의 차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마음이 제일 아픈 사람은 우리 막내 누나입니다. 혼자 아이 생명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막내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마음으로 눈물이 나서 정말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간만에 놀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누나 집에 잠깐 들렀는데 숨이 막힐 듯한 너무 좁은 아파트에서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한이 맺혔습니다. 오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낸 문자 누나야 방 조금만 더 큰데 알아봐라 내가 매월 고정적으로 관리비 등을 좀 보내줄게 그리고 계좌번호 하나 문자로 보내라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누나 답변아 동생아 나는 괜찮다 고맙다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 보기가 너무 좋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 보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꼭 돈을 벌어서 우리 착한 막내 누나를 위해 예쁜 집한채 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픈 조카의 직장을 제가 하나 마련해주어 제가 조카 월급을 평생 챙겨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누나 조카의 대학 등록금을 한번 챙겨주고 싶습니다. 남동생은 나중에 제가 생활비를 보태줘서 고등학교와 멀게는 대학 졸업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원을 성취하는 그날그날 그날 고진 감내의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을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흘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어컨 가게에 전화해서 막내누나한테 에어컨 한대 달아주도록 주문했습니다. 좁은데 살면서 더우면 너무 답답해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봐서요. 막내누나뿐만이 아니라 아픈 아이 돌보면서 어렵게 열심히 사는 큰 누나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도박하듯이 무리하게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마음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도 흥분하지 말고 잃어도 흥분하지 말고 결국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스텝 바이스텝 개념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현재 투자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 때문이든 여러가지 경제적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저희 집안처럼 한두가지씩 고민거리는 다 던두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응기를 내어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